미안해. 뭐가? 너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던 거든. 담배 끊으라고 했던 거든. 뭐리한테 끊어. 그러니까 나, 나 그냥, 그냥 버리지 마 말아줘. 자꾸 쪼개는데 자, 오늘은 남자의 물이요? 뭐 생각하세요? 남자의 물, 굉장히 많죠. 눈물. 콧물. 침. 배물. 어?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? 그게 생각났어요. 왜요? 그 변기에 써있어요. 그래서 오줌이 아닌가? 아 무슨 소리예요. 오늘은 네. 여자가 환장하는 <웃음> 우는 남자의 특징을 알아볼까요아난 또. 아,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우는 거 좋아요? 아니 환장해요. 근데 여자가 환장하는 우는 남자가 되려면 네. 자주 우는 그거 말고 뭐 6개월에 한 번? 분기별로 우는 <웃음> 되는 건가요? <웃음> 그럼 오늘 우는 남자 특징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호본 는자들 영상이 있습니다. 자, 강아래씨루시퍼죠김시 룩시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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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 어떤 때 남자한테 보호본능이 생겨요? 울기만 해도 생긴 것 같긴 해요. 모성의 자극이랄까? 그래, 나한테 와라. 그래, 가끔씩 너도 울어도 괜찮아. 약간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건가? 네. 그래. 그러 그러니까 유진이가 왜 이렇게 리액션이 고장 났냐면은 일단 유진이는 기본적으로 우는 남자에 대한 우왕이 없어요. 맞아요. 에이. 근데 되게 얼마나 제가 눈물을 안 좋아하냐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어. 음. 근데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다 울고 말 제대로 할수 있을지 얘기해. 나 이렇게 아, 버벅거는거 진짜 싫어하니까라고. 약간 강하게 키우는 <웃음> 매달리는 남자에 대한 로망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죠? 어, 글로만 봐서는 별로인데. 그래? 미 미안. 야, like... 아, 정말 멋내. 나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. 좋아. 와,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. 그러니까. 두 번째 링크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당신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라서 관심 가지고예요 아니잖아 우리 집이 또 당신 집에 다른 거 그게 이유가 될수 없어요 다들 달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닮아가는 게 사랑이잖아 이러지 말았지 어. 하아 하뭐 너무 잘는데 뭐 어떻게 저렇 잘생기기 오지?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지?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눈물 을 흘리시면서 눈물 섞인 헤어짐 저 진짜 좋아요 믿어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뭐가 조금 더 좋아요 안되네요 <웃음> 알려면 은 뭔가 더 진심 같아 평소 막 많이 우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런 이별하는 순간에 남자의 눈물도 여자의 눈물과 같이 무기가 되지 않아매달림에도 아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손석구 씨처럼 아예 무릎을 끌어가지고 이제 제발 이렇게 하는 하니까. 게 있고 아니면 뭉실한 뭉실라면서아 헤즈 지 헤즈 발자 귀여워 아아 귀여워 정말요 이건 진짜예요 <웃음> 누가 이렇게 매달린 적이 있나요 <myös our> <that's amazing> 네 당해 보였던 남친의 약한 모습. 아 이거는 좋죠. 왜냐면 이런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죠. 오오 눈물이 아 진짜 눈물이 주먹만해. 오오오 그 불당이 땅... 어. 바로 키스 그냥. <웃음> 만약에 너랑 싸웠어.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고 딱 나왔어. 응. 너 이제 평소처럼 담배 한대 필려고 딱 창물을 계속... 었어 <웃음> 아무도 없는 길 골목길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봤어 음.. 나 이건 별로야 아 이건 별로야? 왜냐면은 괜찮나? <웃음> 다음은 사연 있어 보이는 매력 아, 이런 로망 있나요? 그 사연이 막 도깨비 정도인가요 혹시? <웃음> 아 이거 진짜 뭐지? 그냥 이 사람은 사연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생긴 거잖아 <웃음> 남중신 그냥 잘생긴 거잖아. 아 그럼 뭐가 다른 거야? 전에는 강한 사람이 두드려 맞은 느낌이라면 어, 어, 어. 이사람은좀 여린 사람이 계속 그 아픔을 되새기는 어. 거 아. 어. 뭔 느낌인지 알겠죠? 음, 예, 예, 예. 네, 이런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는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? 어. 맞아요. 그리고 사연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. 그래요. <웃음> 저 사연 있어 보이는 건 별로거든요. 근데 그 사연을 나한테 말하고 같이 풀린다 그러면 거기서 매력이 증가하긴 하겠죠 근데 뭔가 사연 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호기심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우울한 친구들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안 우울하게 만들어주 아. 아 자기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음. 어 근데 그럼 자기도 되게 뿌듯하긴 하겠다 서로 그런 좋은 영향이잖아요 근데 그 끝? 힘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럼 누나는 약간 이런 취향은 아닌 걸로? 이쪽은 아, 매력 잘못느끼겠아 네. 앞이 너무 셌던 것 같기도 해요. 집권 음. <웃음> 타임. 무슨 직권이아 아, <웃음> 뭐야 이게! <웃음> 아, 일단 어떻게 울어야 되냐? 소리를 내면 안 돼. <웃음> 그.. 아! <웃음> 기무수를 내면 안 돼? 큰 아, 그그 느낌 안 돼요? 그 되게 괜찮은 척. 어. 하지만 눈물이 그릇으로 차 있어. <웃음> 당신의 판타지를 한번 채워줘 볼게요. 오케이, 액션. 액션. 된 거야? 응. 음. 음. 좀 먹먹, 먹먹해진 게좀 있었던 것 같아. 나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가지 말까? 어안 가줬으면 좋겠어. 어? 어 그래도 가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. 아, 하지 마. 어. 어. 어. <웃음> <2년만 기다려줘. 웃음> 가지 마. 2년만 기다려줘. 가지 마. 에이! 에이 이거! 저 이렇게 못 들어요. 저는 진짜 무조건 소리 내면서 울어요. <웃음> 이. 이... 아아... <웃음> <웃음> 아니 말라고!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울어야 돼. <웃음> 여러분 좌표 찍으셨나요? 좌표 찍지 말아주세요 너무 창피하니까. 존형 울었어요? 뭐 어떤 상황인데요? 아까 그 매달리는 거. 미안해. 뭐가? 그냥 뭐다 태어난 거든, 뭐든. <웃음> 너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던 거든, 담배 끊으라고 했던 거든. 뭐 <웃음> <웃음> 네가 나 사랑 테스트한다고 내가 뭐라 했던 거 그것도 다 미안해. 그나나 나 그냥 그 버르지 말 말아줘. 자꾸 쪼개는데? 이거 그냥, <웃음> 그냥 상대가 나에서안 되는 거 아닐까요? 아니야. 뭐가 문제였냐면요. 네. 아 진정성이 없어요. 그 그거 어때? 너가 고백을 했어. 내가 받아줬는데 그 긴장했던 감정이 싹 풀리면서 살짝 눈물이 탁 나는 거지. 와 벌써 설레는 걸? <웃음> 오늘 왜 불렀어? 제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응. 저희 만난지도 좀 되기도 했고 연락하면서 누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나 좋아가지고 누나는 저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. 다 아, 나도, 나도 너 좋아하지. 저랑... 너랑... 사귀어주실래 좋아. 진짜요? 응. 오! 진짜요? 와! 와! 아 와! 와! 와! 와! 와! 안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했어요. 아, <웃음> 이런 아유, 느낌 듣네요. 자 남자의 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어 어떠셨나요? 저를 위한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위도를 위한 남자의, 남자의 물 네, 남자의 눈물 하면 이따 바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. 남자분들 우리의 눈물도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. 선집 필승. 그냥 눈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면 절대 안 됩니다. 아, 그럼 정이 떨어지게. 맞아요, 때문에. 맞아요. 남자의 물 알아보기. 해서 네, 송 뭐, 여러분, 간간이 오시고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울지 마세요. 울지 마세요. 하지만 울고 싶을 때 오세요. 맞아요. 음. 안녕. 안녕. 보너스는 뭐죠? 근 보너스는 뭐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갑자기 남자 둘이서 눈물을 보 어. 아니 개인적으로 이 정광렬 배우님이 어. 저희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로? 저희 저희 할머니도 야니 네 아빠 나온다 이럴 정도로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음이 찡했어? 아 찡했습니다 아. 가지마 뿌잉이야 댓글 준호 때문에 사는 1위님 그 친구고요 <웃음> 오빠 너무 귀엽다 <웃음> 똑같이 달아주세요